이 여자가 사실은 많이 참았다고 나와져요. 남자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고 살았던 걸로 보여요. 왜냐면 이 남자가 사실 되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든요. 사실은 고개가 많이 왔고, 지금 헤어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부부. 사실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한번 갔다 왔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거나 여자가 조금 손해죠 그러면은 지금 이혼 수도 보이신다는 거고요. 참을만 하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구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. 궁합을 하나 가져왔고요. 네. 일단 네, 그 남자분부터 말씀드릴게요. 남자 사손이 할미가 마음을 딱 보니까 요즘 마음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나이는 52살이나 먹었지만서도 아직 마음 자리는 30대와 같아서 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음.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딱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이 사람이 요즘에 마음이 좀안 좋아요 자기 뜻대로 뭐가 지금 좀안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좀 없다 항상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좀 외모 사주지 한마디로 뭐가 내 뜻대로 잘안 된다라고 보여져요. 어, 일이 됐든 예예 예, 일이 됐든 가족이 됐든, 됐든. 네예예 예, 예. 여성분은 좀 어떨까요? 근데 이 여자분이 남자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고 살았던 걸로 보여요. 음. 왜냐면 이 남자가 사실은 되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든요. 어, 어떤 면 자기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야. 그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풀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많이 참았다고 나와져요 사실은 고개가 많이 왔고 지금 헤어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부부 사이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자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게 참을 만큼 참다 근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좀 약간 인내하고 있었던 걸까요? 여러 가지죠 뭐 성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남자분이 버리는 어떤 일들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습관처럼, 그러니까 당연시돼버린 것 같아. 그래서 이 여자분의 마음의 사실은 이렇게 합병이라면 합병이랄까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보여주셔요. 그러면 처음에 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런 걸 몰랐을까요, 이 여자분?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남자가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거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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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참아줘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혼수도 보이신다는 건가요? 근데 이두 궁합이 되게 신기한 게 마음만 보면 당장 때려치고 싶어 마음이 있어 네. 있는데 그냥 이 인연이 요 끊어지지를 않아요 다,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가는 거야 네, 그리고 좀 아들 같고 가족의 일부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어.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약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 같은 존재. 음. 굳이 이게 렇두 분을 놓고 보면은 음. 누가 더 잘한 결혼일까라는 질문에는 여자가 조금 손해죠. 사실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한번 갔다 왔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. 못 붙어 있어요. 이 여자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이 여자분이기 때문에.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일방적인 궁합이지. 궁합적인 거로 봤을 때는 굳이 점수를 매겨보자면몇점 정도 될수 있을까요? 50점 미만이지 뭐. 좀 여자분이 일방적인 음. 느낌을 내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음. 이 남자는 그냥 약간 독고다이 느낌이거든. 음. 내길 내가 간다. 이런 음. 느낌이고 이 여자분이 그걸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라서 음. 이 분은, 이제 남자분은 장동건 씨고, 어머. 여자분은 고소정 씨에요. 아. 네. 이제 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, 왜 활동을 잘안 하실까요? 근데 이분 두 분은 이제 아마 연예계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, 네, 왜냐면, 지금 장동건 씨가 마음 짜리가 안 좋은 거는 이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시나 뭐를 지금 하시는데 뭐를 지금 벌려 놓긴 벌려 놨는 거 같아요 음. 벌려 놨는데 그쪽에서 뭐가 지금 저거 잘안돼예잘안 음. 예, 되시는 거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짜리가 좀 불안하다 그래요 음.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이제 아내분도 같이 불안하고 그거를 또 받아줘야 되니까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, 예 그러다 보니까 고소영 씨도 마음 짜리 불안해서 그러니까 두분다 이렇게 내가 t v 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그리고 두분 분다 이제 뭔가 빛을 받아라 하는 거는 이제 좀그 운이 사실은 꺾였죠. 아, 이전에 음. 네, 그럼 이 부부를 위해서 조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? 남자분은 근데 진짜 여기 나이만 먹었지 조금 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내 아내가 나를 참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있다는 거잘 아시겠지만 내가 좀더 이제 좀더내 감정을 내 스스로 내가 좀잘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워낙 감수성 예민해서 그래요. 음. 네.